Today I woke up feeling pretty good and Feeling like I should go out on a run Don't know where, I don't care Put my headphones on and played my favorite song And drifted off to a d i m 안녕하세요 이제 가을이 되니까 밖에서 나가 놀기 너무 좋은 날씨죠 그래서 가을 색조 화장품들도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 삐아에서도 프렌치 컨셉의 플라워마켓에서 영감을 받은 에디션이 출시됐어요 그래서 이 플라워 에디션을 이용한 인간 생화가 되는 삐아 원브랜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벤트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꼭 참여해주세요 먼저 베이스를 바르면서 시작해볼게요 먼저 네버다이 쿠션 아이보리 베이지 컬러로 화사하고 깔끔한 피부를 만들어줄게요. 커버력이 높고 잘 묻어나지 않아서 밖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쉽게 지워지지 않고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쿠션이에요. 다음은 라스트 세번 팩트로 모공 블러 효과를 주면서 이분기를 제거해줄게요. 이제 삐아의 너무 유명템인 라스트 블러쉬 쉐딩 컬러로 얼굴 쉐딩을 해줄 건데요. 가장 유명한 컬러 세 가지를 합친 트리플 쉐딩이에요. 저는 쿨톤이 사용하기 좋은 2호 쿨박스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브러쉬는 리얼테크닉스 023 브러쉬. 먼저 피스타치와 캐슈넛 컬러를 사용해서 이목구비 윤곽 음영을 주고 피넛 컬러로 턱 윤곽을 잡아서 이목구비가 작고 오밀조밀해 보이게 만들어줄게요. 컬러들이 자연스럽게 쉐딩하기 너무너무 좋은 컬러들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되어 있으니까 더 뭔가 맘에 들게 쉐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삐아 라스트 오토 아이브로우 펜슬 슬림 다크 브라운 컬러로 늘 그리듯이 완만한 형태의 아치형 눈썹으로 그려줄 거예요. 딱딱한 텍스처라서 일정한 농도로 뭉치지 않고 2mm의 슬림한 크기로 눈썹을 그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전 이렇게 조금 제형이 딱딱해야지 발색도 적당하고 연필로 그리듯이 농도 조절이 너무 쉬워서 자연스럽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이렇게 눈썹도 다 그려줬는데 이것도 삐아에 숨겨진 꿀템이에요. 완전 추천. 다음은 이번에 비아에서 새로 출시한 플라워마켓 에디션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소개해드릴 건데요. 생활부터 드라이플라워까지 꽃이 생생한 아름다움을 담아 총 4가지 제품으로 출시되었어요. 메인 제품인 레디 투 웨어 아이 팔레트 2종과 스머지 틴트 6종, 레디 투 웨어 네일 컬러 4종, 레디 투 웨어 워터 립스틱 3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사용감은 메이크업을 같이 해보면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던 레디 투 웨어 팔레트에 3호, 4호가 새로 나왔어요. 꽃에서 영감받은 컬러들로 어디에나 어울리는 웨어러블한 소프트 음영 컬러 팔레트예요. 새로운 호수가 나오면서 밀착력이랑 지속력을 높이고 가루날림도 개선됐대요. 3호 드라이플라워는 이름 그대로 코랄, 브릭 컬러 위주의 두 가지 펄 섀도우가 있는 소프트한 로즈핑크 구성으로 말린꽃이 연상되는 컬러예요. 4호 빈티지 플라워는 조금 더핑키시한 컬러에 펄 섀도우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있고 빈티지한 느낌의 더스티 핑크 색감으로 쿨톤에게 너무 찰떡인 팔레트예요. 플라워 마켓 에디션 박스에 이렇게 꽃다발이랑 꽃향기가 나는 사섀도 들어있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요. 마치 제가 꽃시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향기예요. 너무 좋아요. 저는 4호 빈티지 플라워 팔레트로 인간 생화가 되어볼게요. 브러쉬는 피카소 207A. 먼저 2번 포지 컬러로 눈에 전체적으로 핑키쉬한 음영을 깔아줄게요. 다음 3번 앤티크와 5번 마룬으로 플럼 브라운 음영을 눈 앞뒤 음영을 주면서 쌍꺼풀 라인 위쪽으로 블렌딩하면서 쌍꺼풀을 강조해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 삼각존 음영도 같이 줄게요. 브러쉬 피카소 클래식 7005 그리고 1번 화이트쉬 핑크 쉬머 펄 섀도우로 애교살과 눈 앞머리에 칠해준 후 4호 부케 펄 섀도우로 언더 애교살 부분과 눈두덩이 가운데에 톡톡 발라줄게요. 그리고 6번 리치 컬러로 아이라인 그릴 곳에 먼저 섀도우로 음영을 살짝 줄게요 애교살 밑에 그림자를 넣어서 중안부가 좀더 좁아보이고 눈이 더 커보이게 만들어 줄게요 과하지 않게 적당한 음영감이라서 부자연스러움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애교살이 뽀용하고 생겼죠 다음 삐아 네버다이 브러쉬 아이라이너 매트 블랙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브러쉬 탄력이 좋아서 얇고 섬세하게 아이라인을 그릴 수 있어서 눈꼬리 빼주기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오늘은 꼬리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 가로로 얇게 빼줘서 눈길이를 조금 늘려줄게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까 썼던 리치 컬러로 이 아이라인 끝에를 좀더 음영을 주면서 살짝 덮어줄게요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집어준 후에 네버다이 마스카라 슬림 블랙핏으로 속눈썹을 더잘 보이게 만들어줄게요 브러쉬가 작고 슬림해서 묻을 걱정 없이 섬세하게 속눈썹을 쓸어줄 수 있어서 좋아요 특히 언더마스카라 할때 너무너무 편해요. 이렇게 아이메이크업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요. 이번에 립 제품들도 새로 출시한 생장미가 떠오르는 스머지 립 틴트와 워터 립스틱이에요. 색상은 총 6가지 컬러로 선명한 고발색에 입술이 편안한 보송한 마무리감의 블러 틴트예요. 워터 립스틱은 세 가지 컬러로 기존의 무겁고 답답한 글로우 립스틱이 아닌 여러 번 덧발라도 투명하게 발리는 촉촉한 립스틱이에요. 에센스 성분이 80%나 들어간 고보습 립스틱이라 립밤 대신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기 좋아요. 저는 이 중에 스머지 틴트 3호 라비앙 로즈를 베이스로 먼저 발라볼게요. 입술 잔주름을 메꿔주고 자연스럽게 경계없이 스머지 돼서 오버립을 연출하기 좋아요. 피카소 502 브러쉬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주면 좀더 자연스럽게 스머지 되면서 자연스럽게 오버립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여쿨 라이트톤한테도 너무 잘 어울리는 소프트 로지핑크 컬러예요. 블러셔로 사용하기 좋은 텍스처라서 치크에도 한번 발라볼게요. 손에다가 이렇게 콕콕 찍어가지고 볼에 톡톡톡톡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들어요. 다음은 미드톤의 크림슨 플럼 컬러로 입술 안쪽에 발라서 스머지 시켜줄게요.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발려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립 연출하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다 발라줬는데 보송한 편이신데도 입이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을 했고 오늘 바른 네일도 이 플라워마켓 에디션 제품이거든요 오늘 새로 출시한 레디트웨어 네일 컬러인데요 NS12 번트 로즈, NS13 번트 세이지, NS14 번트 피오니, NS15 번트 엄버 이렇게 네가지 컬러로 출시됐어요 투명하게 차오르는 고광택 텍스처라서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해요. 머리도 제가 오늘 깻잎머리를 하려고 이렇게 조금 2대8 가르마를 하고 왔는데요. 조금 더다듬어 가지고 내려서 와볼게요. 이렇게 오늘 쿨톤이 예쁘게 할수 있는 가을 분위기의 프렌치시크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제품들이 꽃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꽃다발 같은 느낌이 나지 않나요? 뭔가 화사하고 싱그러운 그런 느낌. 역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답게 삐아 이번 신상절도 너무 예쁘고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이번에 삐아에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또 이벤트를 마련해주셨어요. 자세한 이벤트 참여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쫙 기입을 해놓도록 할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셔서 이번 제품 꼭 받아가세요. 진짜 완전 추천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안녕! 네,